이거 칼약으로 바뀌지 않을까? <웃음> 내 인생 걸고 해. 아 진행시켜 이거는. 덤이 나의 것. 뭐야 나왜 여기 있어? 솔직히 말하면. 포미나에 건덕지도 없어요. 당신은 너무 치명적이에요. 오케이. 많이 올리고 저도 얼마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. 그렇게 플레이하면 나중에 결국 자기 원래 m 매마이를 갔을 때 조집니다. 첼스 <웃음> 챈스 <웃음> 이거 사야돼 하지만 참을 수 없지 제루스 찐스 필드에 제루스 두개 찐스 맞춰지나요? 맞춰지나요? 레버블에서 굳이 찾을게 없어 나는 이거랑 이거 찾고 독성 찾으면 되니까 제루스 찐스 꼴뜨기 찐스 꼴뜨기 라낙 찐스 맨 내.. 이거 내면 안돼 이거 내면 안 돼.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를 내잖아? 한 칼을 발견해줘. 근데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황금으로변해 황금 수납체? 띠용! 어머 이건 사야해. 레버 판 다음에? 네. 안 나와도 상관없어. 이거 또 하면 되니까. 이러면은 육발 두개 나와. 첨부! 아! 임바 어딨어 임바 아.. 어 이거.. 아 체력 1이네 그치 황견되면 무한발견 아.. 라팜쉐익 많이 뭉쳐가는데아 잘싸웠어 상대가 나만 아니면 쟤도 잘할 수 있었어 립은 천3번 2장, 모듈 3장 독성은 이3 충분해 데뷔 존나 잘해놨어 이긴거 아닌가 근데? 데뷔를 나도 안한게 아니라서 가르 또 나왔네 필요 없는데 이겼다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맥스나가 살잖아 그럼 죽인거 아닌가? 가르가 버터요 <웃음> 가르가 버텨 아니 가르가 버티네 아 뭐야 아이씨 가르가 <웃음> 이티드원이란 아 이친 아니 이런 진귀한 장면을 보다니 가을 저거 버프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꼬마를 던지고 육발 잽 넣어야 돼잽 잽으로 걔네 잘라야 돼요 나갔다고요? 아! 아다! 아 이거 보고 하셔야 되는데 아이씨 가을 하나만 놔둬보자고요? 가르 간다 가르 일대 전설의 일대치란 썰 푼다 나와게가르배구르 일대치란 썰 푼다 치고 치고 치고 어! 야 350위까지네 360에서 3 5 0까지야 히드라는 밴이다 그래서 구발을다 바르고 아예 아무것도 아 졌다 야 잠깐만 이거 죽지말아아 아, 죽었다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죽은거 같은데? 웬만하면 여기 쳐야돼 어 그래 와이점살았요와 죽을뻔했다 이거 죽으면 좀 억울하네 이거 하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끝나긴 구울이 나와야 돼 아, 잠깐만. 도발을, 없... 도발을 없애자, 차라리. 차라리 도발을 없애는 게아나 도발을 없애는 게차라리 나야나? 차라리, 차라리 이게다. 나 뻔하지? 야. 이게 저거 이기는 게 문제다. 영릉 두 번째 볼 거예요. 오케이 사대가로 지라라고. 얘가 두 개가 나오면. 야 뭐야? 백트래커 고장 났는데? 아그니까 지는 싸움이긴 했어 백트래커가 고장 났는데 이거는?